반갑습니다지동입니다 <웃음> 자... 어이 무슨 존잘 남겜처럼 나오는데? 카메라가 좋은건지 자연광인건지... 아무튼 오늘 찍을 영상이 아우터 추천 영상인데 지금 날씨가 지금 17도예요. 오늘 20도까지 거의 올라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우터를 사는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가지 행사도 있고 밖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브이로그 겸 아우터를 찾아보는 아우터 추천 시간까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근데 날씨가 많이 풀리긴 했어. 오, 어, 그걸가기 전에 언박싱 좀 해볼까요? 또 이제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거는 EA에서 그때 제가 리뷰해서 따로 보내주신 바람막인데 이거 제가 한번 추천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저는 요즘에 오히려 이런 얇은 아우터에 눈이 가더라고요 야, 이거 힙하다 어, 이쁜데? 짬을 수도 있고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얘는 또 스트링이 이렇게 앞에 있어 확 조이는 게입쁠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열면 또이쁘려나 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나 봐요 얇은 아우터들이 오히려 요즘에 눈이 가더라 날씨가 많이 더워지다 보니까 지금 심지어 더워요 이거 그냥 긴팔 티에다가 이거 입었는데 이걸 입고 나가고 싶은데 날씨가 너무 더워 그래서 오늘 머 입고 가지? 아 맞다 윈드 나일론 베스트가 있잖아 아무튼 오늘 브이로그입니다 여러분 Look, I don't want to talk. How you try and press the kid and really you was soft. All you know is c a p p i n homie, you don't know the law. Pedal to the metal, you ain't catching me in p a r k I just hit the stop. I don't want to speak. Talking all that good, so I just hit you with the p l e a s e Running up the score like Tyro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놀람> 네, 아, 들어가시면 됩 이건 아까 그... E&E 아우터 여밈이랑 비슷하죠? 살짝 바이커 느낌 나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못 입어보겠네 이거 예쁩니다 여러분 에센셜 자켓 핏이 진짜 예쁘네 되게 얇아가지고 편하게 입을수 있겠는데? 상 사이즈가 딱 적당한 느낌이에요 소매 길이나 이런 게 올리브 사 사이즈. 역시 예쁜 옷은 크기보다 예쁘다. <웃음> 옷 사이즈 크림 컬러. 이렇게 뭐 소매 조절하는 거라든지 스냅. 그것도 예뻐. 어때요? 잘 어울려요. 아 근데 제가 아까 입었던 게더 예뻐. 브라운 야드 거고 이번 23 신상이래요. 바지. <웃음> 아이고. 아이고. <웃음> 깜짝이야. 바지 이렇게 반바지도 투이 가능한 이렇게 풀면은 내리면 반바지가 가능한. 마음에 드시나요? 네 지금 탐나요 이 세트 이렇게 <웃음> 긴팔인데 엄청 시원해요 진짜. 반팔 이고 입으면 엄청 시원해요 구멍이 뚫려있어가지고 뭐. 오히려 니트 살거면 이렇게 뚫려있는 아우터 형식이 낫지 이거 이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것도 이쁘지 않습니까? 타월 같은 소재 그거 아시죠? 그런 느낌이 나온 가디건인데 컬러가 너무 이쁘다 여름까지 계속 입을 수 있으니까 이런거는 괜찮죠 브라운 야드? 저 이번 시즌에 진짜 웬만한 옷들은 그래도 많이 봤는데 브라운 야드가 컬러도 되게 예쁘게 잘 나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나온 아이템들 중에 하나를 샀거든요 에센셜 숏 자켓 어, 블랙 컬러로 샀습니다 제가 사실 이런 야상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입었을 때 핏이 너무 이쁘고 요거는 뭐 하나 사두면 은 진짜 오래오래 입겠다 싶어서 샀어요 보시다시피 퍼텍스 소재고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발수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밖에 물이 묻었을 때 튕겨나가는 어, 그런 발수 코팅이 돼 있어서 비 오고 할때 그럴 때도 막 입을 수 있고 그냥 이런 핏이 진짜 좋네 소매핏 보이죠 소매핏이랑도 풍성하게 실루엣이 잡히는 이렇게 곡선으로 컬러도 보시면은 물빠지 물바... 듯한 네이비 느낌도 나고 진한 블랙이 아니라서 좀 캐주얼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진짜 야상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진짜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 아무튼 이번 시즌 브라운 야드 진짜 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도 주먹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제 스타일에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아우터를 몇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좋아하는 디젤로 갑니다 자, 처음 제품으로 디스가 들어가 있는 블레이저 제품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고 거친 텍스처의 소재 그리고 카라 부분, 소매 부분 디스가 되어 있고 핏도 좀 레귤러 핏으로 나와서 카고 팬츠라든지 이런 좀 와이드한 팬츠에다가 상의는 딱 붙으면서 하의가 풍성하게 잡히는 그런 스타일링이 조금 저는 트렌디해 보이고 제 마음에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입을 때좀 힙하게 트렌디하게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보 본버 아이템입니다. 본보는 사실 조금 더울 수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었던 게 니트 소재가 믹스되어 있는 브라운 느낌이 나는 카키 컬러로 무난하게도 좀 매칭할 수 있었고 포켓도 좀 평범한 그런 뚜껑 포켓이 아니라 이런 반달 형태의 포켓으로 되어 있고 디젤 로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어, 가격이... 어... 싸게 구할 수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로고 제품보다는 좀 이런 디테일이 들어간 디자인이 조금 들어간 아이템을 찾아보시는 것도 좀 올해의 디젤을 바라보는 좀 재밌는 관점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또 사실 이 디젤이라는 아이템이 조금 비싸잖아요 좀 접근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좀 도메스틱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토니웩 토니웩는 보통 깔끔한 우류 좀 시크한 쪽에 가까운 우리들이 많은데 그런 느낌을 가져가면서 얇은 울 혼방 소재로 나온 지퍼 포켓 그 그리고 벨트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제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좀 와이드한 카고 팬츠에다가 이런 자켓을 딱 입어주면은 상의는 좀 붙는 느낌 하의는 좀 여유 있는 느낌으로 해서 좀 트렌디하게 연출을 할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습니다. 토니얘기라고좀 깔끔하게 입어야 되는 건 아니고 본인이 좀 연출하고 싶은 그런 느낌에 따라 연출을 할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가격도 24만 5천원으로 뭐좀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아요. 이런 건또 사두면은 계속해서 입을 수 있으니까 가을까지도 그리고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자면은 노온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독특한 자켓 있는데 제가 이거는 예전에 그 신사 남자 영상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흔히 보기 힘든 그런 형태의 아우터였어요. 교수 이런 형태 본적 있어요? 어, 아지금두개 달린 거는 좀 처음 보네요. 다이언드라 <웃음> 목이 스탠드 카라로 올라오는데 좀 더블 레이어드로 밑단도 더블 레이어드라서 좀 독특하게 연출을 할수 있는 바이커 자켓에서 보이는 그런, 그런 덧댐 요즘 많이 들어가잖아 그런 트렌디함을 가져간 나일론 자켓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울 블루종 블레이저 뭐 아니면 트럭커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런 점이 좋았습니다 취향에 맞으신다면 은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올해 입을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앞에 보여드렸던 뭐 토니액이나 브라운 야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은 계속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스테디한 형태의 아이템들이잖아요 근데 이 노은 아이템의 경우 조금은 디자인이 많이 들어간 느낌이 있고 조금 질려버릴 수도 있다 디테일이 세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아우터 제품이었고 지금부터는 다시 브이로그입니다 브라운 여기의 한남동 매장 와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파카가 진짜 이쁘네 오 어, 여기 한남동 잘안 와보셨어요? 성수 원툴이구나. 성수 지방경이어가지고... 아, 지금 한남동 풀꼬스 오늘 <웃음> 갑니다. <웃음> <웃음> 여기 지지사에요 지금 <웃음> 어디 위에 달걸려? 최근에 혹시 구매하고 싶은 아우터 있으신가요? 요즘에 관심이 조금 떨어져가지고 아까 브라운 야드 가서 어 에크루 색상 그 얇은 자켓 있었거든요? 그거 괜찮던데요 저는? 샹님은요? 저는 저도 좀 비슷한 느낌인데 연한 색상의 아우터? 연한 여름에도 색상? 입을 수 있게 얇은 걸로? 이제 날씨가 마, 많이 더워져가지고 아, 어. 그래서 얼마 못 입어요 이제 아우터 하면은 <웃음> 지금 날씨가 2 0도에 오늘 20도 살커만 그래서 얇은 걸로 사러 맞아 진짜 얇은 걸로. 걸로 여름에도 입을 수 있는 거에요 여름 동호님입니다 베스트 오늘 아? 왔어요 아, 아직 오늘 보지 왔어요. 않으셨죠? 못 봤어요 아 미리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예쁘게 입어주시길 바랍니다 <웃음> 잘 어울리신다 예쁘네요 잘 나왔어요 <웃음> 이제는 성수 연무장길에 있는 아티팩츠 팝업 갑니다 가 있으니까 신이 하도 네요 그니까 지금 다 찍고 있어 자기 찍느라 바빠가지고 <웃음> 컨텐츠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 아티펙츠는 어떤 브랜드인지 아시나요? 아티펙츠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은장히히어러블어러한한디 제... 한마디 데 제품 게제하하나하나가 감도가 있다. 어그게 어떻게 어내게어내게좋아게어 뭔가 은은하은하게멋내기 좋아 요데 네, 요즘 사람들은 티 내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티가.. 티도.. 요즘은 최근에 떻게가좀게어게어뀌었어요 예뻐 예뻐 또 지금 제 스타일이랑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간절기 아우트로 되게 좋아 보입니다 아, 예. 포켓이 입체적으로 세개가 들어가겠네 아, 예. 이러면 간절기 아우트가 요즘 좋지 너무 이런 느낌이야 아, 트위펙치가 진짜 스트랩 셔츠 맞지이거든요 카메라는 저쪽인데요? 이거 제 카메라는 <웃음>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웃음> 유, 그만 찍어요 이거 봐 아직은 제 판이네 아 여기 무슨 <웃음> 좋네. <웃음> 예, 이, 이 정도면 하지 면안 되겠다. 이게민이 아, 니야 아, 이게 아, 이거. 아, 거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 아, 이쁘다이쁘 아, 이 아, 이 아, 이거. 아, 이 아, 아, <웃음> 아유, 않습니까? 어, 예쁘다, 예쁘다. <웃음> 아, <좀 강아지> 귀여워. <웃음> <갑자기>. 뭐, <뭐래? 웃음> 아, 지고 있어 아, <웃음>